자 우리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로블록스에서 많은 게임들 오늘이 아니구나. 우리 로블록스 게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많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양하세요에서 새로운 크리스마스 겨울방학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렸었죠? 어, 이 팻은 신급해질 것이다. 하고, 그리고, 어, 뭐, 이것도 신급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 로블록스 측에서, 우리 로블록스 입양하세요 공식 유튜브에서, 새로운 겨울방학 미니게임과 애완동물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처음에 들어오면은, 지금과 다르게, 맵이 하얗게 완전히 되어있고요 그리고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보시면은 이쪽만 이렇게 되있는걸 보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 모든 맵이 하얗게 뒤덮해지고 눈도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어 마우스가 안보이네요 잠깐만요 마우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테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눈사람이 녹아져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눈사람이 녹아져 있고 이 눈사람을 다시 차갑게 만들어주는 눈사람이 새로 만들어주는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진저브레드 어 우리나라 말로 생강빵인데요 이 생강빵은 서양에서는 이게 겨울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쿠키예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은 대표적으로 겨울에 귤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입양하세요가 우리나라 게임이었으면은 이게 진저브레드가 아니고 아마 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할로윈데이 때처럼 이 할로윈데이 때 호박젤리 때처럼 이번에는 진저브레드가 화폐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냥 좀 쉽게 쿠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영상 시작하자마자 어어 뭐야 나 뭐하니 어 영상 시작을 하면 요렇게 아이 어, 아이템들이 등장하게 을 됩니다 지금 눈사람 위에 고양이? 고양이겠지? 고양이 비니 그리고 이거는 눈사람 모자 등등등 새로운 아이템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들이 등장하게 을 되고요 아까... 어 여기 있다 새로 등장하게 된 이제 눈올빼미 네 눈올빼미라는 펫 또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눈을 파는 이런 컨텐츠도 있고 보시면은 눈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스노우맨 빌트 벌트? 빌트? 아무튼 스노우맨을 새로 제작하는 그런 미니게임 같은 것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께서 업데이트가 되면 얻어야 되는 진저브레드죠 자이 진저브레드 쿠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런 빙판길에서 슉 달리면서 얻으실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펭귄한테 닿으면은 이렇게 넘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펭귄이 화를 낸다라는 점아이셔야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빅판길돼서네 쿠키를 얻을 수 있고 아직은 갈수 없지만 이제 곧갈수 있게 되는 우리 성이 존재합니다. 이 성이 이렇게 하면서 뜨는 게 The door is open. 자 문이 열려 있어. 하지만 서리의 서리가 내리는 분노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서리가 내리는 분노가 아니고요 이게 영어 명칭으로는 프로스트 퓨리 즉 서리의 분노 뭐 이런 뜻인데 여기 나오는 드래곤 있죠 이용 캐릭터 이름이 퓨레스트 아 프로스트 퓨리라고 합니다 네자 그리고 더 프로스트 퓨리 is h u n 프로스트 퓨리가 배고파 h 피 l p i 어... 그를 도와주겠어? 뭐 먹을 걸 주겠어?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할로윈데이 때처럼 들어가가지고 네... 뭐 그를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얼음을 녹이는 그런 컨텐츠도 존재하는 것 같죠 지금 보시면은 얼음 안에 와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초코바라든지 이런 먹을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음식들을 녹여가지고 이제 프로스트 퓨리한테 가서 먹을 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미끄러지는 떨어지는 곳도 존재하고요 열기가 나오는 이건 냉기구나 냉기가 나오는 곳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냉기에 닿으면 얼어붙기도 하고요 갑자기 공 같은 게 굴러오기도 합니다 돌인가? 돌 같은 게 이제 막 굴러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프로스트 퓨리에 닿으면 이제 이렇게 프로스트 퓨리한테 먹을 걸줄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우리 로블록스 입양하세요 공식 위키에서는요 이 프로스트 퓨리가 어그 성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면 은 네, 프로스트 퓨리 얻으시려면 그냥 성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에서 프로스트 퓨리에 먹을 거를 얻어서 그리고 프로스트 퓨리한테 가서 네, 이야기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패시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막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만약 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로 줄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로블록스 프로스트 퓨리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번 업데이트는요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로블록스 공식 그 입양하세요 쪽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라고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윈터 할로윈데이 겨울방학 거의 겨울방학 업데이트라고만 진행을 하지 트위터 그리고 공식 위키 어, 유튜브에서도 한 번도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라고는 이야기한 게 없어요 할로윈데이나 이런 크리스마스 관련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 버스보다는 그, 게임, 그 이벤트 때 필요한 뭐 화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저브레드 즉 그냥 쿠키를 최대한 많이 얻는 걸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이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동부표준시 1 1시에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동부표준시 11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 동부표준시 11시가 몇 시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몇, 언젠데?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동부표준시 11시 화요일 11시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은 새벽 1시 수요일 새벽 1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양하세요 업데이트는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1시에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새벽 1시에 방송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송을 한다면 더 다양한 컨텐츠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백나른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